35.6도 30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폭염주의보 폭염이 기승을 피서인 너무 뜨거워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지난 여름 보는 <웃음> 그 자체만으로도 불쾌지수 계속 올라가는 그렇진어. 남자가 있었다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예전 출연자들은 스타일만 이상했는데 어째 오늘 주인공은? <웃음> 누구냐 넌? 저는 이름은 박정환이고요 나이는 스무 살이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 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해. 아게더우면 반팔을 입어요, 반팔을. 내가 더답답해. 제가 지금 티난 거를 앓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옷을 잘못 입거든요. 항상 트레이닝복으로 가리고 저도 티셔츠를 입고 싶은데 입질 못 하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응. 여름이야, 서울이야. 완전 더워 보여. 얘 날바에서 못산데 <웃음> 고등학교 때 같이 나와서 같은 대학 간 애들도 모르고 있죠. 그냥 살이라고 응. 보는 것 같아요. 출연자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다? 스타일러프 첫 번째 미션! 출연자의 비밀을 파헤치자. 이제 가 대학에 입학한 박정환. 그가 사계절 내내 두꺼운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는 이유는 잠시 후 트레이닝복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공개됩니다. 아, 보기에는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왜 100일 동안이나 제작진의 관리를 받으신 건가요? 여유증이라고 혹시 들려보셨어요 여유증. 여유증. 여유증이요? 네. 여유증? 처음 들어보는데요. 남성분들이 여성형 가슴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 출연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진은 덜하긴 한데요. 정말 가슴이 웬만한 여자 A컵 사이즈고요. 아, 그래서 가슴 밑에 골이 이렇게 정말 있을 정도로 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컴플렉스여가지 고민을 고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음 정말 속옷을 차야 할 정도로 가슴 아 사이즈가 있어요. 오늘 출연자 분 보니까 네. 이제 갓 20살 인것 같은데 한창 외모로 바꾸고 음. 이성에도 관심 이 많을 나이인데 그쵸? 마음 네. 고생이 심했겠어요. 네, 그래서 여름에 사실 가슴을 가리기 위해서 네. 티셔츠를 몇 겹씩 껴입었고 그다음에 네.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은 전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 네. 되는 것 같은데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중환자분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네. 살을 빼면 가슴이 줄을 음.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운동을 하게 음. 되면 가슴 근육이 커지니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리려 음.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이 더 근육이 발달해서 음. 가슴이 더 커져요. 아, 아, 네. 우선 이렇게 자신의 콤플렉스를 공개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음, 네. 그 수술 과정부터 운동 전후 현재 모습까지 함께 볼까요? 네. 스타일 업프 장기 프로젝트 100일간의 기록 최종 목표 봉긋하게 수사 오른 가슴을 없애고 스타일 가이로 변신하라 그첫 번째 미션 남자의 가슴으로 컴백하라 되게 큰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 가슴이 여유증?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여자 가슴이 A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서 <웃음> 살이 찌다 보니까 네. 더 커지는 것 같고 네. 중3 때좀 나왔다 생각을 했고요 9일 되니까 이제 와이셔츠 교복이 좀 여자 가슴같이 되는 거예요 고3 때 완전 많이 나오면서 그때는 와이셔츠 같은 거 절대 안 냈고 정아 씨 같은 경우는 살이 좀 있어서 그나마 덜해 보이지만 가슴만 보면 진짜 뭐 해야 될것 같은 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여성형 유방을 가지고 있는 여유증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옛날보다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여유증이 좀,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에스트로젠에 전환되는 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 비만이 생기면, 이 가슴이 더 커지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우리가, 간단히 로 씨름 선수들 보면은, 알겠습니다. 가슴이 크잖아요. 기본적인 좀, 뭐 검사를 좀 해보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뭐, 치료를 좀 하면 좋겠죠.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야, 갑바다갑바 이러고, 저도 갑반지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운동을 조금 했어가지고. 크면 없어질 줄 알았던 봉긋한 가슴 하지만 한번 나온 가슴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순 없다 스타일로프 사상 최초 시술이 아닌 수술 결정 이번에 운동 열심히 해서 꼭 바닷가나 목욕탕 꼭갈수 있게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유증의 원인이 되는 지방과 유선을 제거한 후 주변에 남아있는 지방까지 초음파로 흡입하면 수술은 끝! 특히 최소 부위만 제거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적으며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속하는데 회복기간은 일주일 정도 단 수술 후한 달간은 심한 운동은 금물 사춘기 이후 심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는 출연자 수술 후 2주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우 멋지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 통증이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통증이 약간 싫은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가슴은 이제 많이 이제 잘라내서 좋아지셨죠? 네. 음. 들어가시고, 이제는 이제 배 이제 옆구리 살은 지방을 그 했고, 음. 운동을 해서 칼로리 성모를 충분히 해야, 사실은 우리가 억지로 만든 몸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빠져야 훨씬 더 보기가 좋으니까, 남자다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그러도록 약속하기로 음. 해요. 네. 제가 여유증이란를 앓고 있어서 옷을 잘못 입거든요 항상 트레이닝복으로 가리고 저도 티셔츠를 입고 싶은데 입질 못하죠 노숙자 PC방 페인? 그 정도 노숙자 PC방 페인으로 불렸던 박정환 하지만 부끄러운 몸매 후질불란 트레이닝복은 더 이상 없다 스타일 오프 스페셜 프로젝트 100일간의 위대한 도전 그리고 놀라운 변신 50대 아저씨에서 20살 풋풋한 대학생으로 다시 태어난 도전자를 지금 공개합니다! 와... 보이는가 날렵해진 페이스라인이... 느끼는가? 슬림해진 바디라이디 제가 다 뿌듯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슬림한 상체 핏을 살려주는 빅코트와 캔디가의 기본 체크바지 그리고 그토록 소원하던 맨투맨 셔츠의 캔버스와까지 영국 스타일 기본국식 완벽하게 소화한 박정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콤플렉스는 없다 흘러내리는 자신감을 주체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분엄친나 대학생 박정환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스타일 오프로 한 이후에 자신에게 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에요? 티셔츠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와이셔츠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 목욕탕 갈수 있는 게 엄청 좋고요 내년에는 꼭 수영장 가고 싶어요 전체적인 스타일링도 음. 중요하지만 네. 무엇보다 스타일 오프를 통해서 네. 어, 정원 씨의 컴플렉스인 여유증을 고쳤다는 게 네. 이번 스타일 오프의 키포인트 가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정원 씨가 야외 수영장 가는 게 소원이셨대요 음. 내년에는 어, 근사한 여자친구와 야외 수영장도 갈수 있겠어요 아, 지금의 자신감과 다짐처럼 앞으로도 계속 정원 씨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박정원씨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